8월에 가볼만한 곳을 찾고 계시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빵이네TV와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계곡하고요 강원도 바닷가, 부산 가볼만한 곳, 꼭 가봐야 되는 제주도 여행지까지 8월에 반드시 가봐야 되는 여행지 다섯 곳을 추리고 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핑가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8월 가볼만한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8월은 여름 막바지라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수 있는 곳하고요. 선선하게 바닷바람 맞으면서 산책하기 좋은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월 가볼만한 곳. 첫번째는 장정계곡입니다. 장정계곡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장정계 435-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평창에서 둘째가라면서로 아주 멋진 계곡입니다. 이 강원도 계곡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장정계곡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라서 프라이빗하게 즐기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제가 갔던 포인트는 장정계곡을 내비로 치고 가다 보면 간이 화장실이 나오는 곳인데요. 이 간이화장실 주변에 차몇대 주차할 곳이 있긴 한데 주차가 그렇게 여유있는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계곡으로 내려가면 끝내주는 계곡이 나오는데요. 이제 신나게 놀면 됩니다. 물이 워낙에 차갑고 깊어가지고 아이들은 물이 낮은 데서만 물러리를 하게 했는데요. 이 계곡 속에는 물고기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스노클링 마스크 가지고 가시면 더 좋을 겁니다. 계곡에서 상류쪽으로 가다보면 물놀이 포인트들이 나오니까 적당한 곳에서 물놀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장전계곡 하면 이끼계곡이 유명한데요. 지금은 이끼계곡은 출입금지라서 전에 찍어뒀던 영상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장전 이끼계곡은 강원도 3대 이끼계곡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사진작가분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영월 상동 익기계곡이랑 삼척 익기계곡 그리고 지금 이곳 장정 익기계곡이 강원도 3대 익기계곡입니다. 상당히 몽환적인 분위기라서 저도 갔을 때 너무 황홀했습니다. 8월 가볼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강원평창 장정계곡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8월 가볼만한 곳, 두번째는 울산 작천정계곡입니다. 울산 작천정계곡은 울산시 울주면 삼남면 교동리도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작천정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쪽에 작은 주차장이 있긴 한데 10대 정도밖에 주차가 안 돼가지고 작천정계곡 조금 아래쪽에 넓은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작천정계곡은 물이 깊지 않고요 넓은 바위가 많아가지고 돗자리 깔고 쉬면서 물놀이하기에 참 좋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장정계곡은 조금 원시적인 느낌의 계곡이라면 이 작천정계곡은 잘 가꿔진 물놀이장 같은 느낌의 계곡입니다 작천정계곡에 흐르는 물을 작배천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맑은 물이 흘러가지고 물놀이 하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 바위에 흐르는 물을 따라서 미끄럼틀도 탈수 있고요. 군데군데 바위가 움푹 파여있는 것도 보이는데 바위에 물이 고유해 있는 것이 술잔을 걸어놓은 것 같다고 해서 작배천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작천정 계곡은 간올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건데요. 이렇게 넓은 반석으로 되어 있는 건 좋은데 반대로 그늘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작천정 정자 쪽이 있는 곳이 넓고 수심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곳이라서 이쪽이 인기가 좋고요. 작개천을 끼고 있는 작개천 야영장이나 작천정 별빛 야영장에서 캠핑하면서 물놀이하기에도 좋으니까요. 캠핑을 겸해서 가시기에도 좋습니다. 여름에 쾌적하게 물놀이 할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울산 작천정계국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8월 가볼만한 곳세 번째는 지경리해수욕장입니다. 지경리해수욕장은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지경리해수욕장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해수욕장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이곳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지경리 해수욕장은 특이한게 애견 비치 해수욕장이라서 강아지하고 같이 갈수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강아지를 씻기는 곳도 있고요. 애견 비치라서 마음 편하게 반려견과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이 전체적으로 파도가 조금 있긴 한데요. 지경리 해수욕장 은 깊지 않은 바다라서 아이들하고 같이 물놀이하기에 더욱이 좋습니다. 물도 맑아가지고 스노클링 하기에도 좋구요 파도 타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이 지경리해수욕장은 여름에만 개장을 하는데 올해는 7월 9일에 개장해가지고 8월 22일까지 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경리해수욕장은 군작전구역이라서 이 수영가능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용시간도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장 뒤편에 샤워장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10살 미만 어린이는 2,000원이고요. 10살 이상은 3,000원입니다. 이 지경리 해수욕장은 그렇게 유명한 해수욕장이 아니라서 사람이 아주 많지 않아서 주차도 쾌적했고요. 샤워장 이용도 아주 편하게 했습니다. 이 지경리 해수욕장 뒤편 소나무 숲에는 지경국민여가 캠핑장도 있어가지고 캠핑이랑 같이 겸해서 보기에도 좋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나무 그늘도 잘 갖춰져 있고요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하고요 캠핑까지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해수욕도 가능하고 캠핑까지 가능한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지경리 해수욕장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 가게 조심해야 돼. 이리 이로 와. 뒤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8월에 가볼만한 곳. 네 번째는 제주 법환포구입니다. 법환포구는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포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제주도의 자그마한 포구입니다. 법환포구는 노을이 아름다워서 사실 저는 노을을 보려고 갔었는데요. 날이 좀 흐려가지고 아주 이쁜 노을은 보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멋진 풍경을 봤습니다. 법한포구에는 5월부터 7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해녀마켓이라고 해가지고 해녀분들이 뿔소라나 수궁예품을 판매하는 이 프리마켓이 열렸는데요. 이 버스킹 공연이나 포슬린 아트 같은 공연도 진행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버스킹 공연을 보니까 한 2-3년 전쯤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거리두기를 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해녀마켓을 진행했습니다 음... 해녀마켓 시즌1은 종료됐지만 시즌2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해녀마켓이 열리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음 Really 법한포구는 막숙계라고도 불리는데 이 막숙이란 말은 고려말 최영 장군이 이곳에 막사를 쳐서 이 군사들의 숙소로 사용해서 적군을 물리쳤다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법한포구 같은 경우는 제주 올레 7코스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법한포구에서 제주 앞바다에 이 범섬이라든지 문섬이나 새섬 같은 작은 섬들도 볼수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포구에서 간단하게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해녀분들께서 직접 캔 해산물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아름다운 노을하고요. 프리마켓을 보고 싶으시다면 법한포구에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8월 가볼만한 곳 다섯 번째는 송도 용궁구름다리 입니다. 송도 용궁구름다리는 부산시 서구 암남동 620-53 송도 용궁구름다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송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행지인 송도해상케이블카하고 같이 가기 좋은 곳입니다. 송도 용궁구름다리는 무료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용요금은 1,000원입니다. 다만 7살 미만은 무료고요. 7살 이상은 모두 1,000원입니다. 송도에는 구름다리가 두개가 있는데 송도 해수욕장 옆에 송도 구름다리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송도 농구구름다리입니다. 송도 용궁구름다리의 길이는 127m이고요. 폭 2m의 다리인데 기암절벽하고 시원시원한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서 부산에 가면 꼭 가봐야 되는 곳입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보행 약자분들은 이용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계단 아래로 내려오면 바위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 부산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송도 용궁 구름다리는 송도해상케이블카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시면 좋은데요 송도 용궁 구름다리에서 조금 올라가면 송도해상케이블카가 나옵니다 해상케이블카를 타지 않더라도 케이블카 승강장 앞쪽에 공원이 잘 갖춰져 있어서 사진찍기에도 좋습니다 이 부산의 또 다른 풍경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송도 용궁 구름다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8월에 가볼 만한 곳 다섯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행하실 때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셔서 여행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의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